자 안녕하세요 노아스토리 네 오늘은 자또 겨울왕국을 보러 이렇게 왔는데요 저는 없어 다 나갔네 뭐가 가습기 가습기 있을 때 샀어야 되는데 또안 갖고 싶어 했잖아 어 그랬는데 또 남들 다가지니까또 뒤늦게 갖고 싶다 아니면 나 말씀하신 거야? 나안 가? 뭐라고 어 노아스토리라고 하는 거 같아가지고 저리요 헐 진짜 어, 얘좀 귀엽다 네 요렇게+ 요렇게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렇 캐리어도 있네요. 어, 이렇게 제가 리뷰한 영상에 예의 싱글이네. 근데 왜 이렇게 가슴을? <웃음> 뭐야 이거 소포짓 입고 있어. 내 목. 와 이렇게 키름도 팔고 있어요. 볼 때기가 아주 빵빵스하네. 한정판. 그립톡을준정한대요 이렇게. 예, 어드벤처 팟 개봉기? 했었죠? 네,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딱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웃음> 고무신이야? <웃음> 여기 또 여기 에렇면은 노래방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웃음> 제가 뭐좀크로어 우리 또 스마트하게 또 종이를 또 환경을 또 아껴야 되지. 흔디면 와. 맞다. 이거 안경 쓰고 보는 거 알지. 시리즈야? 아이맥스 중에서도 이거는 레이저. 어, 일로 가야 돼. 어, 골로 골로 골로. 야.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웃음> 야 평일인데 사람 많대. 왜 그렇게. 오 괜찮네. 조금 아쉽지만 어, 나쁘지 않아. 그렇지. 아, 좀 휘었네. 좀. 야 아, 여기 빨간 자리야. 와, 비즈니스 뭐 비즈니스. 그때 너무, 너무 기대되지 않... 않니? 그렇지. <웃음> 안니. <웃음> <웃음> 벌써 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다. 두피 점 어, 들어봐요. 감동의 눈물. 너는 안 아, 눈물이 안 났니? 아, 좋아. 눈물은 안 났는데. 얘넌 감정이 없다. 알사가 아 <웃음> 졸라 말 타고 와가지고. 그때 진짜 육성 터졌어 육성. 육성재. 인터이안 나. 예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웃음> 좋아요. 구독 <그리고> 눌러주고. 요 <웃음>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주 좋아, 좋아, 아안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아아 좋아, 아아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게목소아를 하는게 아니아 이렇게 공기로. 공아 좋아, 기아아니아니아니 그만 거죠. 이 진짜. 야, 진대 말해.